오번째 리뷰 짠 맥도날드 타로파이 가격은 1개 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맥도날드의 디저트 메뉴 타로파이 인데요 한번 뜯어볼까요? 잘라보니까 파이 안에 이 타로크림이 들어가 있네요 해외에 나가야 만날 수 있는 디저트를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전 바삭해 막 촬영 준비하고 하느라 지금 좀 많이 식은 상태인데도 어 근데 괜찮아요 음 진짜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게 있긴 해요 음, 파이의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? 맛은 진짜 딱 그거예요 슈크림 붕어빵 아니면 보라색 젤리만주 타로는 이 고구마랑은 조금 다른 맛인데 약간 그 특유의 은은한 단맛이 있거든요. 타로 특유의 맛을 잘 잡아내진 못한 것 같아요. 그냥 슈크림의 그 단맛이 정말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,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대부분의 타로는 좀 약간 밀크티나 버블티 이렇게 맛있는 음료로 많이 만나잖아요. 약간 이렇게 꾸덕한 크림의 타로는 처음이어서 어, 저는 되게 이색적인 것 같아요. 많이 먹으면 물릴 맛인데 은근히 생각나는 맛이랄까? 11월 4일까지만 판매된다고 하니까 한 번쯤 꼭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.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<웃음> 아메리카노는 되게 필수인 디저트예요. 안녕! 어, 제가 처음 타로를 먹었을 때가 친구가 카페에서 타로 버블티를 팔길래 그거를 하나 주문을 해봤었거든요. 처음에 타로라는 이름을 듣고 타로카드 막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. 뭐 거기서 가져왔는데 타로라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줄기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 아, 진짜 이게 무슨 맛이지? 약간 진짜 오묘하다라는 게 이때 쓰이나 싶을 정도로 되게 저에겐 신세계인 맛이었어요. 제 입맛엔 되게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타로 음료라든가 타로 디저트 이런 거 되게 많이 먹고 했었는데 근데 타로도 진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